말아가지고 이렇게 밥말아서 이렇게 풀어서 먹는 거야. 근데 이 계란 후라이가 짬뽕 국물을 갖다 먹었잖 먹으면 또 요것이 또 이, 또 <웃음> 희한한 맛을. 풀어주거나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하나씩 얹어줘서. 네? 올 때부터? 어. 음. 짬뽕 밥에 국물이 국물만 이제 말아가루 오잖아. 밥말아가루서 풀어서 먹는 거야. 이제 이 계란 후라이가 짬뽕 국물 같다고 먹으면 먹으면 또여것이또또 희한한 맛. 반숙을 하면 안돼 어 뭐냐 바둑으로 해달라는 사람들.